네 안녕하세요. 데니스입니다. 오늘도 PVE 베이스 무료나눔 하려고 합니다. 이게 제 베이스고요. 원래 이거를 나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. 이 베이스는 제가 그나마 종종 들어와서 약간 힐링 좀 하고 갈수 있는 그런 베이스였는데 인사이딩을 당했어요.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복제기도 있고요. 여기는 가차 타워도 있습니다. 근데 가차는 다 죽었어요. 제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. 그리고 여기 달팽이랑 피닉스도 이렇게 있고요. 달팽이 음식을 좀 만드셔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원래 가차도 엄청 많았는데. 네, 다 인딩을 당했습니다. 뭐, 오비스 있고요. 데이노이 있고 기가도 이거는 뭐 거세된건가? 이거는 뭐 제가 키운게 아니어가지고 뭐 다행히 아직 기가는 거세 안된게 두마리가 있어요 암수로 템들도 엄청 많았었는데 템들도 다 예, 예, 도난당했고 자, 여기 그래도 좀 남아있는 템들이 그나마 그래도 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근고를 보면 아. 이렇게 그래도 템들이 좀 있어요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룡들이 개 많았었는데 제 개인 공룡이랑 같이 하시는 분의 공룡들이 좀 네, 꽈득 차여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카르키도 거의 한3네포행 정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없어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는 종자들이 있었던 포행인데 종자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. 자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또 똑같습니다. 댓글에 이 베이스를 받아야 되는 이유와 디스코드 닉네임 줬는데 절대로 샵 적지 마세요. 샵 적으면 제가 못 봅니다. 댓글이 사라져요. 요번에는 제가 봐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못 봤던 것들은 사라집니다. 그러니까 디스코드 닉네임 적고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뒤에 번호를 이렇게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네시스 2 베이스고요 그냥 스타팅하기 좋은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달팽이가 있고요 이렇게 작물밭도 있고 메가첼론으로 꽃이랑 버섯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고 벌집은 아마 다시 구하셔야 될거예요 벌집이 부서졌거든요 제가 <웃음> 관리를 못해가지고 다 관리를 못했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네 쓰시면 될거 같습니다 잠깐만 베이스는 뭐 일단 자세한 거는 당첨되시는 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날짜가 2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2월 15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까지 댓글을 받을거고요 2월 16일이나 17일날 발표해서 베이스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식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뵈요 안녕